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세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러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러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우로 앞뒤 보면서 우리 새날 가족들에게 큰 환영의 인사로 사랑하고 축복해요라고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소상하게 제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교인들이, 와, 부채가 제법 많은 것을 알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늘 더 많이 오신 걸 보니까, 네. <웃음> 여러분 마음에, 아,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솔직히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부임하고 한 5년 정도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몇번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한 5년 정도까지는 다른 교회로 옮길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한 교인 수가 130명에서 150명 정도 교회 형평과 상황과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 이게 큰것 같아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솔직히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조금씩 믿음을 주셨는데요. 그 믿음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믿음. 그때 하용주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종종 듣곤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한번은 교회에 대한 눈이 확 뜨이는 것을 경험한 제게 굉장히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브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의 이야기인데 사울이 예술이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일전문을한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한 번은 담에색으로또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를 정말 파괴하려고 그래서 담에색으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의 첫 성이, 첫 음성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주님에 대한 핍박이었고 교회에 대한 박해는 주님에 대한 박해였다. 주님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때 제가 네.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뜨이게 되었어요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고 교회 헌신이 주님에 대한 헌신하는, 헌신이라는 것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확 띄고 나니까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견고히 이렇게 헌신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기도와 마음의 중심은 오직 교회였습니다 정말 한 팔지 않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방황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제가 오늘까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요 우리 교회 사랑주의를 선포하고 저부터 교회에 대한 믿음과 교회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랑에 불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짓기 전에 이 교회 형편보다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2021년, 2022년 이때가 저는 더 정말 위험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교회가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채가 많아서가 아니라 또 건물 잘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뭐잘 되겠는 가 아니고 교회에 대한 형편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너무나 싸늘해졌습니다. 정말 교회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성도님 헌신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기가 뭔가 좀 쭈뼛쭈뼛해지는 그런 마음들을 저는 지금 막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교회 사랑이 다시 불붙는 때이고, 아 바로 이때가 위기다. 이때가 정말 교회가 어려운 때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고 이번 교회 사랑 주일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교회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주님을 더더 더 높이 견고히 세우는. 그런 우리 새날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자다, 자다.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나는 참으로 복받은 자다, 나는 참으로 복 받은 자다. 네.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 자라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복된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한계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이든 할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므로 시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분 아니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신도 요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이방 종교와 이방신은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죽음을 요구하는 게 세상신입니다. 세상정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우상 종교에는 사랑이 없어요 가자 인간이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빌고 빌고 또 빌고 복 달라고 저주를 면하게 달라고그 생각뿐입니다 이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막 공을 들이고 빌고 최선을 다해서도 신이 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아니면 헛 저주만 내린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끝나고 맙니다 그런 신은 섬길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그것과는 달라요 그기에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래서 너무나 힘든 때가 와도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에 완전히 맡기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멘. 더 살게 하셔도 감사하고 아멘. 데려가서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서 막 선포하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정지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 서서 가장 중고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해 보실래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묶어주는 끈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어주는,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권력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연결시켜주는 끈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 먼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분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도 큰 일꾼이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동료들과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티격태격 할때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수제 자라온 베드로는 그 십자가 그 엄청난 사건을 바로 코앞에 그 두고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영적 침체 현상입니까 이게 영적 위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특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는 고기나 잡으려고 디베라 바다로 간 베드로와 동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들의 행동과 상태를 상관하지 않고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좀 차례를 바꾸어야 겠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15절에 보시면 자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대화, 마지막 만남이라고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니 여러 가지 다른 걸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다 빼놓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사랑을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에 대해서 물으실까? 그 이유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모든 것이 거짓일 수가 있고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없는 신앙 고백조차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멋진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너무나 놀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은요 이 기독교 최초의 신앙 고백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그걸 베드로가 했잖아요. 또한 베드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각오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26장 35절에 보면 더 강도를 높여 가지고요. 내가 주와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결단 이 장담을 누가 했나요? 베드로가 했어요.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결단도 장담도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였습니까? 부끄럽고 참담하게도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요 베드로는 다락방에 숨었어요 그의 신앙 고백도 당찬 결단과 결의도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신앙 고백도 당찬 결단과 결의도 무용지물이라는 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 정말 아끼고 사랑하죠 그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도 뛰어들 수가 있고 물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을 건지기 위해 불도 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것은 평소에 자식이 위기를 만나면 내 목숨 던질 거야, 던질 거야, 던질 거야 그런 구호를 외쳤거나 아니면 저 물속에 있는 저 불속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식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했기 때문에 뛰어듭니까? No 부모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뛰어듭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힘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이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불 속에라도 뛰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 3절에서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 믿는 것 괜찮아 좋아 너 확신하는 것 소망하는 것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도 그 확신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너무 좋은 고백을 했으니까 또 나와 함께 죽을 생각까지도 했던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이젠 너의 신앙 고백이나 결단을 다시 요구하지는 않겠다 난 그저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 확인하고 싶구나 너나 사랑하니? 이것은 예수님의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생활성놀님 넓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 아십니까? 라는 질문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 모르면 배우면 돼요 우리 공부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그분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질문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 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구별됩니다 여러분 결단은 머리에 막띠누르고또 예. 주먹 쥐고 막 구호 외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막 분위기에 휩쓸리면 결단도 나오고 결의도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지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새날 교회 예배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몇 퍼센트쯤일까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흥금도 하고 그 모든 행위의 배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쯤 담겨 있을까요? 혹여나 여러분 순서가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 자리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집사, 권사, 장도, 목사이기 때문에 흥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혹여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뺑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게 먼저 이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김 목사 무슨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이유야 뭐 여러 가지로 될수 있겠죠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하고 담임이니까 당연히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야, 설교 잘한다야 이런 칭찬도 간혹 듣고 싶고 이유야 많이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를 하는 것이겠지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냥 금모양뿐이기 때문에 금모양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흥금 사랑이 사라진 헌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될까? 어떤 사랑? 어떤 사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질문을 세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읽었지만 17절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저기 보면 근심하여 이르되 이르세요 그는 자신이 드리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일까를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근심하면서 하는 사랑의 반대 개념은 뭐냐 하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랑일 겁니다 이 베드로가 평소에 가졌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랬기에 앞에서도 읽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 버리고 말았으니 그 자신감이 넘치던 그 사랑은 보기 좋게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장담하는 사람은 제가 좀 살아보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됩니다 막 큰소리 치고 절대로 절대로 막 그런 사람 치고 그거 잘 지키는 거잘못 봤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모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수위를 낮추세요. 어떻게 낮추는가 한번 보실래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어요. 이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그 질문, 그첫 질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것도 저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이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최고의 사랑, 최고로 할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아가페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제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전에 같았으면 큰소리치고 장담하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랬을 텐데 이미 실패를 경험한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속된 말로 쪽이 팔려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헬라우 언어가 필레오로 되어있어요 필레오. 이 필레오는 그냥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 수준이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의 부담을 좀 덜어주세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그게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어찌하든 상관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이두 번째 질문도 역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또 역시 필레오 사랑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짐을 더 가볍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비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당신의 질문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세 번의 질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대로 담긴 것은 이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노력해도 하지 못할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필레오의 사랑을 요구하셨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 경쟁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야, 그저 네가 할수 있는 여건에서 네가 할수 있는 사랑을 내게 주하면 된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단다 남들이 어떤 사랑을 하는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자리에서 네가 할수 있는 사랑을 주면 된단다 라고 하신 게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때 베드로에게 근심이 생겼다 그래서. 어떤 근심?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가? 이런 부끄러운 사랑을 드려도 되는가?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근심이었는데 이 근심하면서 드리는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었고 진실한 사랑이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세 번째 질문, 세 번의 질문 중에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세 번인식이나 오늘 본문은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시죠? 네가왜 나를 사랑하느냐 물때 주님 아시죠? 왜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내폐부를다 살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래봤자, 내가 아무리 막 주먹 쥐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누구보다 자신있어라고, 그렇게 해봤자 주님께서는 나의 속 패부를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주님 앞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네마음 알고 있다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못 돼요 저는 이미 여러 번 넘어진 부끄러운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 속에 작은 사랑은 있습니다 이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비록 대단하지는 않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보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의 아 부분이에요 너무나 솔직해졌습니다 너무나 베드로가 겸손해졌어요 참으로 진실해졌습니다 이 마음이 진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할 자신도 사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남들보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대단하지는 않지만 내 폐부를 아시는 주님을 제가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 지극히 겸손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그로 하여금 순교자의 자리 가게, 가게 만든 것 아닙니까? 결단이 아니었어요 고백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이 밑바탕에 있었지만 이 진실된 사랑, 이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이 그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만든 동인이었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참으로 사랑은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 중에 어느 목장 모임에서 이런 얘기들을 목원들이 나누었다고 우리 부, 부, 교육자님들이 교육자 모임 때 이야기를 좀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번 사랑주일에 건축 헌금 얼마 해야 되노? 뭐 기준이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한 구자 두 구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기준이 없으니까 얼마 해야 되지? 이런 대화를 목장 모임에서 나누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이 교회 사랑의 날을 정하고 헌금할 때 제발 헌금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복이니까요. 제가 부탁한다고 해서 헌금할 뿐이 헌금안 하지 않아요. 헌금안할 뿐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표해보니까.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헌금안할 뿐이 헌금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일이고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님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가 뭐라 할게 못됩니다 이번에 교회 사랑 주일은 헌금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해야 될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개야 그저 네가 할수 있는 사랑을 주면 된단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단다. 남들이 어떤 사랑을 하는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자리에서 네가 할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주면 된단다. 이게 주님의 답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으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베드로가 가졌던 막 장담만 하고 실속이 없는 금만 번지리한 사랑 대신에 겸손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이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파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새날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음으로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너 나도 있 주 예수 나의 당신,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사랑을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의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뜸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네가 할수 있는 여권에서 진실된 사랑 나에게 할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 아시지요가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표현해 봅시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짓이 없는 자그한 사랑책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주님을 세웁니다. 이 사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주야 외치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조차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물으실 때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한다는 큰 소리도 쳤고 장담도 해봤고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화려한 은호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봤지만 하나님 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또 질문하십니다. 또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장담하지 않아도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으뜸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진실된 내 작은 사랑 하나 나와 함께 할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예, 예,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진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그 사랑이 싹트고 자라서 베드로가 그 사랑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이른 것 같이 이사랑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작은 흥금 하나 사랑으로 올려질 때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차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대바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